오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철에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번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완전 그냥 생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부터 좀 준비해서 메이크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코스알엑스 시카토너 화장솜에 좀 충분히 적셔주세요.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에 힘을 뺀 상태로 자 빌리프 슈퍼드락 아무래도 기초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으면 화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기초 단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제품이 소 내추럴 u 보이 톤업 선크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 기능하고 톤업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핑크베이스의 선크림이에요. 살짝 핑크빛을 튀는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이고 톤업 기능이 있는 이런 선크림인데 처음에는 어, 되게 뭔가 그렇게 발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톤업 효과가 있는 이 톤업 선크림에는 화이트닝 케어에 도움을 주는 크리스탈 토마토와 제주산 레드비트를 합류하고 있어서 칙칙하고 처진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겉은 굉장히 보송하면서 속은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팔중 히알루론산을 합류하고 있어서 건조함 없이 그리고 각질 부각 없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붉은 기도 있고 밝은 21호보다는 21호랑 23호 중간 정도의 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단계 톤업 시키는 그런 효과도 좀 있더라고요. 좀 모공이 좀 없는 편은 아니라서 요철 커버도 될수 있는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굉장히 요새 잘 쓰고 있거든요. 어,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한요 정도? 자, 양 볼이랑 이마 요 정도. 찍어서 한번 발라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스펀지 없이 그냥 저처럼 지금 톤으로 그냥 톡톡톡 발라도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잘 돼요. 몇번 왔다가 떼있는데 벌써 이렇게 발라졌죠? 그리고 요거 요톤이 지금 안 바른 요쪽하고 왼쪽하고 비교해보면 살짝 이렇게 생기 있는 이렇게 피부가 됐죠? 저기 또 발라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크림으로 베이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쿠션은 정말 가볍게, 쿠션 정말 가볍게 발라줘요. 같은 경우에는 에스쁘아 쿠션이고요. 제가 여기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추천해줬더니 친구들도 너무 좋아서 막 두세 개씩 쟁여놓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번꾹한 다음에 여기 덜어주세요. 덜어서 골고루 매겨준 다음에 살짝 그냥 한겹 올린다는 정도로만 발라주세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 결부터 먼저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자, 이렇게 눈썹 어느 정도 그려졌고요 브라운 계열의 기본적으로 있을만한 그런 팔레트를 준비를 해줄게요. 음영 처리를 살짝 해줄게요. 두껍게 그리지 말고, 눈썹 사이사이, 속눈썹 사이사를 메꾸어준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어준다라는 그 정도 느낌으로. 브라운 계열, 좀 진한 그런 색상을 이용해서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한올 한올 잘 올라가서 제가 요새 맨날 쓰고 있는 마스카 입술은 라카 프로디 글램 틴트. 입술 화장은 그냥 색을 어느 정도 내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름철에 무너짐이 없는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소 내추럴 톤업 선크림을 이용해서 핑크 베이스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나니까 이렇게 쿠션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솔직히 뭐 이렇게 밝게. 또 생기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